네 얼굴 짓XXX 진짜... 생겼었구나 싶은데. 화려하고 세련되고 약간 도시여자 같은 그런 느낌 좋아해서 난 좀... 안녕하세요 유진이에요 저 내일 눈, 코, 이마, 고상 등을 하러 가는데 너무 떨리는데 정말 잘 바꾸겠습니다 화이팅! 마이크 테스트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0살 유진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생이세요? 어, 02년생이에요. 02년생? 네. 그러면 생일은? 6월 14일입니다. 아, 지났어요? 네. 이제 성인이에요? 네. <웃음> 아, 네. <웃음> 저 오늘 눈, 코, 이마 거상, 얼굴 지방 흡입을 하러 왔습니다. 와 오늘 완전히 우선 좀... 큰... <웃음> 행사인데요. 행사? 맞죠. <웃음> 얼굴에 가장 큰 행사 대수술이에요. 네. 네. 자말씀들어도 어. 될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있는 게 확정일 것 같아요. <웃음>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는 되게 화려하고 세련되고 약간 도시 여자 같은 그런 느낌 을 좋아해서 <웃음> 그럼 좋아하는 연예인은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연예인은 없거든요. 어... 일단 신세경 씨. 신세경 씨. <웃음> 네. 신세경 씨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코가 너무 예쁘시고 그코가 화려하신데도 이목구비 조화가 음. 되게 잘돼서 청 청순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원하시는 건데. 네. 화려한 거. 네. 이목구비 뚜렷한 거. 청순한 거. 맞아요. <웃음> 다음 생에 태어나서. 세 <웃음> 이 얼굴 진짜 x <웃음> x 생겼었구나 바로 아, 찍으세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웃음> 그 후면, 후면 일반 카메라로 정면으로 사진 찍기 후면 일반 카메라로 정면으로 사진 찍기 너무 하고 싶어요 뽀샤만 하는 채로? 아, 뽀샤만 해야죠 <웃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네아 그렇구나 그뭐 다음에는 뭐 하고 싶어요? 민증 사진 바꾸기. 아 민증 사진 바꾸기. 네. 민증 사진도 그 포샵을 하나요? 네, 그거는? 네 완전해요. 다갈아엎어요 나중에 네. 또못 알아보면 어떻게 알아? 아 괜찮아요 지문이 아, 인식. 아, 그럼. 네.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난이도로 고마운 사진이거든요. <웃음> 가장 안 <웃음> 생기게. <못생기잖아요>. 네. 원장님. <웃음> 원장님만 믿습니다 예쁘게 해주세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주변에 진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로? <웃음> 네 진짜요 자체적으로 한 3명 정도 데려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이제 수술하러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슝 안녕하세요 유진이에요 저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 너무 떨리네요 잘바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게 마지막 얼굴입니다. 한 마디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 얼굴입니다. 아니 한 마디 해달라고 자기, <웃음> 얼굴 <웃음> <먹어. 하지 말고. 웃음> 자기 얼굴 보고 하지 말고 자기 얼굴 보고 한 마디만 해주세요. 마지막 얼굴이 이게 수술 들어가기 마지막 얼굴이야. 이제 너는 이제 뭐야? 이 얼굴 아니야? 나 <웃음> 진짜 너무 <돈하고 있을게>. 웃기다. <웃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어,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로 피봇축입니다. 맞어요여기뜰 거예요. 사실 오른쪽도 매부리가 있고요. 좀 각도가 낮죠. 포크이좀 떨어져 있고요. 사실 연골에 힘이 없어요. 쭉쭉 잡아줘. 힘이 좀불요축는 따로 안 할게요. 이때는 설명했던 거 같은데. 어, 이거 보세요눈기 하는 분인데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수술 유진양 잘하시고요 좀븐타 네. 회복실에서 봬요 네. 지금 어때요? 신정은? 지금 설레요. 하나도 안 떨려요 영분이 없었는데 여기 자 그러면은 잘하시고 좀븐타 회복실에서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두 hours later. 버즈씨, 그 박수 한번 맞춰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 원장 네. 유영문입니다. 네. 어, 유진양은 사실 얼굴의 전반적인 부분 다 조화롭게 다 맞춘 수술을 하셨는데요. 일단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눈썹이 굉장히 낮아서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좋고 좀 불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끌어올리는 눈썹거상 내시경 이마고상이라는 수술을 받으셨고요 보시다시피 쌍꺼풀 좌우 좀 대칭이 안 맞고 좀 풀린 듯한 느낌 특히 이 앞부분이 좀 선명하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리게 그 쌍꺼풀 재수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눈 뒤쪽을 한번 뒤트임 하신 눈이긴 한데 좀더 시원하고 크게 트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망고 트임이라고 해서 뒤쪽을, 뒤트임과 밑트 같이 동행하는 수술, 아, 같이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고트임 수술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콧볼 축소를 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코가 좀 뭉툭하고 좀, 어,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서 보형물 이용해서 콧대를 높이고 매부리 좀 다듬고 코끝을 좀더 오똑하게 만드는 수술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좀 통통한 느낌 나는 걸좀더 갸름하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심부부 지방 제거랑 그리고 이중턱이랑 심술법 부분에 어떤 이 지방 흡입 요 수술도 같이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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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원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음. 원장님이 너무 진짜라 하셨어요. 어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래. 너무 꼼꼼하시고 음. 진짜 프로페셔널 하셔서 음. 진짜 꼼꼼하셨어요. 제가 수면마취를 진짜 마지막에 아, 안녕 조심들 하세요. 너무 좋았어요. 네. 즐거웠어요. <레구와> <레구와>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이게 예뻐지는것 같으니까? 네. <레구와> <레구와> 예쁘게, 일주일 후에 예쁘게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조심해서 가세요.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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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눈 수술하고 붓기가 4개월 이상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한 달만에 이렇게 예쁜 눈이 된거 보면은 원장님께서 실력이 진짜 좋으시고 잘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다음 3개월차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